집밥을 먹어볼까 김치찌개 스팸 계란 말이 내 맘대로 재료 듬뿍 넣어 만든 최고의 밥도둑 홍사운 역시 집밥은 만들어 먹는 게 최고네요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호사운입니다 오늘은 짠 집밥 클래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찌개 통삼겹을 사다가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슈아! 볶은 다음에 아주 제대로 깊게 우려낸 김치찌개입니다 그리고 계란말이 계란 6개를 돌돌돌돌돌 돌 해서 제가 한번 잘 말아봤습니다 그리고 리챔 항상 스팸을 먹었지만 저는 사실 리챔파입니다 왜냐하면 리챔이 스팸에 비해서 훨씬 덜 짜거든요 그래서 훨씬 큼직큼직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챔도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빠지면 섭섭하죠김 준비해봤습니다 Fuck. Forgetting... <웃음> <감사> 맛있다, 진짜 와 wow, 이거 김치찌개 끓일 때 돼지 비계를 먼저 구우면서 기름을 충분히 내고 거기에 삼겹살을 볶고 거기에 김치를 먹고 사골 육수로 이렇게 넣고 고춧가루 진짜 듬뿍듬뿍 막 때려 넣고 청양고추 파팍막 넣었거든요. <웃음> 야 저번에 그사 먹는 거 되게 맛있다고 먹었는데 복시 괜히 집밥이 아니네. 밥 먹을 땐 원래 김뭐 두세 장씩 그냥 팍팍 이렇게 먹죠. 음. Thank you. 아, 잊고 있었다 이런 맛을 사실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운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진짜 맵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후추맛 이런 것도 잘못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런 매운 음식 이런 거를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사실 김치찌개도 촬영할 때나 가끔 하지 집에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막 해서 밥반찬으로 먹은 적은 없는데 너무 행복하다 야사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 진짜 케첩이 빠졌다 응. 근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되게 괜찮았어 하지만 나는 케첩 하니까 마무리로 딱 하면 되겠다 깔끔하게 나저 밖에서 자기 먹는 소리 들려서 한 먹... 먹으면 들어오려고 기다가한 3분 서있었잖아 아... 계 먹어가지고? <웃음> <웃음> 와 여보 진짜 맛있다 그치? 렇지 응. 맛있게 탁 끓이니까 내가 밥한 그릇 맛있게 먹었지 나도 아 자기 먹었어? 응. 아한 숟가락 어, 주려고 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아니 뚝딱 먹었어 진짜 맛있다 응. 음 <sus> 잘 먹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여러분들도 이런 집밥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어? 우리 구독자분들 치킨이랑 라면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 이러면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또더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댓글과 좋아요로 많이 많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